이겨맨 로블럭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아 어떤 거 먹을까? 오케이. 코카콜라. 내가 먹었지. 음. 자, 오늘은 어,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이사했잖아요. 아시죠? 오. 네 들어오세요. 저희 집 아파트로 가는 건데 아, 아파트 저희 집으로 가는 건데 저희 저희 집 아파트입니다. 와 엘리베이터가 되게 크고 좋네. 아 그쵸? 그렇죠.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네. 아이고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집이 또 100층에 있거든요. 아유 네? 집이 어이구. 좋으시네. 아유. 아 저희 집 이거 옥상이에요 옥상. 어휴 피자 너무 좋다 옥상에 피자가 있네 네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오국가콜라들 주네 아이고 식사 ]인가? 좀 하고 갑시다 저희 집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집 가려면 한한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끼니 좀 때워야 돼요 네? <웃음> 아, 저희 집 아파트가 좀, 넓, 좀 커가지고 아, 아니 한 시간이면은 다른 지역에서 서울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좀할수 있으니까 이거 밥도 먹고 음? 아 혹시 음? 이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행기였나요? 아니요 엘리베이터예요 자 이제 <웃음> 좀, 또 시간이 또꽤 걸리니까 우리 피자로 이행시 잘하는 친구한테 코카콜라 증적해드리겠습니다 자 피자로 이행시 해보세요 리안님피 저.. 예? 네? 피.. 피로 물든 이 사회가.. <웃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뭐지? 자, 자? 자 이렇게 하늘을 난다. <웃음> 뭐야? 야 <웃음> 사회를 풍자하고 있어. 음 뭐죠? 어? 자 이거 어? 뭡니까? 문제 맞출게? 엘리베이터 이용 승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내가 <웃음> 어떻게 알아? 마이크. 존. 마이크. 아. 아, 아 제작 제작자의 이름 같은 거야? 그런가 어? 뭐야? 음,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집 문제를 맞춰야지 집에 갈수 있는 뭐 그런 건가? 야너 이제 가는 거왜 이렇게 어렵냐? 어.. 그.. 글쎄? 좀.. 나도 의외네? 아하.. 자 어쨌든 문제를 맞춰야지 집에 갈수있고요 문제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어? 오? 뭐야? <목소리> 외계인? 좀비다 좀비! 아 좀비 때가 나와 왜? 무섭게 좀비끼리 싸우는데? 어? 어? 어? 어 좀비.. 좀비가 나오네 엘리베이터에서 아 어, 이런, 이런.. 이렇게 약간 좀 느긋하게 즐길 만한데 좀비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좀비 <웃음> 좀. 좀 어.. 조.. 좀 오? 비비비와 비. 열렸다 열렸다 아, 열렸다 아이고 <웃음> 아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공 피해서 외주 타기 하는 거다. 아! 어. 외주 주차 타지 못했다. 오케이 okay. 나 피했고 끝에 뭐가 있다 분명. 아 물에 빠졌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 어, 못 가려고. 키를 좀이데요 나도 한번 외주 타본다 나도! 거주 타왔다!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웃음> 아, 아! <웃음> 이겨면! 뭐야 천국인가봐! 으아아돈 다와준다! <웃음> 돈 줘라. 어? 돈돈돈돈쟁이돈돈 돈, 돈, 돈, 돈, 돈, 돈! 아 돈이다! 돈줄수 있는 거 맞아? 아줄수 있다! 어! 돈 늘어난다! 어 천국이야 천국! 돈 늘어나 옆에 달러가! 너무, 너무 빨라서 먹기가 힘들어! 맛있다! 오, 맛있다! 우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러분 돈 얼마 있어요? 아, 저 2,100이요! 뭐? 어? 거짓말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3회씩 부탁드립니다! 어? <웃음> <저. 웃음> 거 거지같은 놈이 <웃음> 진짜로 진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말도 안된 소리라고 아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아, 아, 괜찮은 괜찮아요, 말이네요 괜찮아요 좀 어려운 걸 드렸네요 제가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접착제로 부탁드립니다 뭔..뭔 소리.. 야 접착제가 왜 나와 이 접착제로 붙여, 붙여주기 바랍니다 뿜뿜 뿜뿜 뿜 아 이게 또 뭐야 앞에 알이 어? 있어 어? 나도 알 갖고 싶어 알 줘. 알이 아니고 감자래 감자 갑자기 <웃음> 토? 어 감자래 이거 감자처럼 생기긴 했네 자, 어! 아. 리아야 너 닮았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와.. 와 리아랑 얼굴 사이즈 똑같애 이거 봐봐 <웃음> 리아의 숨겨진 가족일지도 몰라 <웃음>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감자룰이냐 엘리베이터 맵에서 그래? 집에 가고 싶은어어 그래? 어? 어? 뭐야? 뭐야? 또 무려? 도끼진가? 돈데요? 정시 좋다. 같이 어. 뭐죠? 그러네. 뭔데? 2 1 땡!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 아니 뭐? 나 참여도 못하네? <웃음> 이거 나중에 빨라지나 봐 그치? 나도 참여 시켜줘 이거 가... 파란색 또 파란색, 파란색이야 어째서? 노란색이야 <웃음> 노란색인데? 이거 쉬운데? 이거 뭐, 못 깨는 사람이 있을까요?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이야 너, 노란색인데? 노란색이야 뭐야? 내 감자랑 얘기나 해라 안녕 감자야? 오늘따라 오동통한 게 포테이토가 되기 안수.. 안수.. 아유 노란색만 나와 노란색 식기 식게 좋아하네 식기 식게 가네 진짜 가운데만 계속 와저 사람 스릴 즐기는데? 파란색 있다가 점프하는데? 1초만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아나떨어졌다 <웃음> 아, 아! 떨어졌다! 바보다바보다 바보네 바보네 바보네 바보 아니 그냥 색깔 맞추는 게임이었어. 구독. 뭐지? 버튼을 누르면 안될것 같은. <웃음> 어? <웃음> 뭐야? 잘가. 잘가. 뭐야? 뭐야? <웃음> 우와! 럽다난 <웃음> <웃음> 노래를 꺼버렸어. 잘했어. 지구다. <웃음> 어? 어? 어? 우리 지구 바깥에도 지금 우주에 와 있어. 여기가 달이라는 오. 곳입니다 얘들아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 우리 집에 얘들아 <목소리> 빨리 독도 찾아 독도 독도? 어 대한민국이 어딘지 찾자는 거야 지금? <웃음> 대한민국 어. 찾아 빨리빨리 빨리. 와 근데 바로, 바다 되게 넓다 여기가 바로 파랑멸이라는 곳입니다 각카 <웃음> 그래? 자 우리가 지구를 점령하러 왔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다음 맵 보고 이 엘리베이터도 나가자 그래. 너네 집안가 음. 우리 집못갈거 같아. <웃음> 우리 집 가자 그럼. 층 수가 랜덤이네. 그래, 너희 네집 영기, 가자. 우리 집 미온의 미온의 미온의 집 가기 버튼 띵 눌렀다. 네, 미온의 집으로 갈 거야. 응. 야. 어? 야니 음. 오네 집좀 겸서가 <웃음> <검사가> 좀 있네 <웃음> 우리 집이 좀 힘들어 너, 역시 말복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아 그럼 니아네 집 가자 이번엔 리안네집야니아집 어. 어, 가자 집 어, 우리 집 갈게 우리 안좀좀 약간 좀 유별난 거 알고 있지? 유별나? 응음 어. 알았어 한번 너네 집 인테리어 기대가 된다? 아 우리 집좀아 근데 집에 엄마 계실텐데 어, 어. 들어가면 인사드려야 돼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홍손하게 인사드릴게 어머님 엄마. 계시면. 아이고, 리안이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니, 아 어... 집에 오늘, 오늘. 어머님 어디 가셨나봐. 네, 리안야 너희 방은 어디야? 어! 오! 오! 오! 아유, 간식을 주시네. 아, 이고리안이 <웃음> 어머님이 간식을, 이렇게 과자를 주셨네. 좋아요. 요루네집 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자. 요루야! 놀자! 요리야. 요루르네 집이 여기였던 거이 같은데? 250.. 어 여기있네 요루네 집이 여기있다 요루야 노자 여긴 여전하구나 아, 여전... <웃음> 아이고 요루네 집은 여전하네 여전히 점프맵이네 아이고 요루네 집이 원래 좀 보안이 철저하다고 소문이 났었거든 오케이 점프맵을 해야되는거구나 위에 요루루가 있을거야 요루야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말고 어요르야 놀자 <웃음> 요르를어있는거야 아이고 요르르네 집은 역시 특이하다니까? 야 이거 지금 보니까 햄스터집 같은데? 햄스터집? 요르르가 약간 좀지 음, 같긴 해 맞아 좀 찍찍거린달까? 토끼라서 그런가 요르야 놀자 숨어있지말고 뭐야 에... 이게 <웃음> <웃음> 쓰레기통이야 이거 뭐야 여기를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루 어디 있어요? 요루 어디 있어요? 어? 여기 뒤 비밀문 있어. 거짓말. 아유 요루루가 이거 아끼는 쿠키들이 여기 있네. 다훔쳐가자 아, 요루루가 이거 모으는 거래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가자. 진짜 우리 그래? 집이야? 아 이제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이제 쉬자. 얘들아 좋아. 우리 집에는 고양이 네 마리가 있거든. 좋아. 그리고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도 있어가지고 같이 게임도 할수 있어. 같이 최신형 우와. 컴퓨터로 같이 게임하면서 놀자. 좋아. 좋아. 좋아. 예, 가자. 아이고, 우리 헐. 아버지죠.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옥.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아버지가. 아이고 어디 가졌어 우리 아버지가 뭐야 이거 위험한거 아니냐? 너희집 지옥이야? 어 그런가봐 아버지 봐. 여기 타셨어 아이고 아버지 <웃음> 이겨멘 자 어쨌든 애들아 여기서 마치도록 음. 할게 우리집하고 니네 집 놀러갔는데 진짜 재밌었다 그치? 응 음. 음, 어쨌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저희집을 찾아보세요 어 진짜 저희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너, 너, 너. 아따 너, 너.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뭐냐?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